예, 네, 그러니까 오로지 식이라고 할때 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기라고 하는 말입에요 연기라고 합니다. 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 어떠한 하나의 힘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장면을 암의 장면을 식이라고 이름 붙이는장면 아까 말한 눈과 색이 만났을 때 또는 우리는 보통 식, 안, 색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근경, 삼화 성촉이라고 해기하죠 근경, 식, 삼화 성촉이라고 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식에 있었을 때 연기적 식의 의미가 아니고, 인식 주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주체의 식이냐, 아니면 연기적 의미에 있어서 식이냐 하는 것을 분장할볼 때는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식 주체에 있을 때시인이 그 말하는, 게 인식 주체에 있을 때 인식 주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식 대상과 그 전체적인 각면 중에서 그때 시인이 말한 식이라는 것은 한 요소에 지나야 합니다. 이, 이, 이 식은 여기서 말하는 연기적 식이 아니고, 인식 주체 식이고,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면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어떻게에 따라서 붉이나 푸른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붉음이나 푸름의 알미, 붉음이나 푸름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되느냐 하면, 알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 붉음이나 푸름이라고 하는. 붉음이나 푸름의 암이라고 하는 연기적 내용하고 그 장면을 부득해서 나눠보면 은 아는 거하고 아는 대상이 있게 되거든요. 이때 알려지는 아는 것, 것이 우리는 마치 유식할 때, 시기로만 생각해서 아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 그런데 유식이라고 했을 때시기 입장이 초기에는 연기적인 입장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면 방금 팀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체적인 요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져갑니다. 후제 가면 갈수록. 식을 말하는 때럼 공을 말했을 때 처음에는 공이 연기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제 가면 갈수록 허무지의에 빠지고 공 빠지죠. 그러듯이 공이 잘못 이해되듯이 식도 초기에서는 연기적인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이 근본이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치의 는 그런 식처럼 생각하는 경우만많 그렇게 쓰여진 식은 오히려 뒤에 문제를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식이 부정되고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 식입니다. 그건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그 유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거든요. 이러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하면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져버립니다. 그리고. 예, 예.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논서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요즘 나온 학자들도 오히려 초기 유식 강제책을 가지고 쓴읽어 그 보면은, 저 같은 연기적인 의미로서 이야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그런 논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열애장이 불성이냐 하는 의미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분별을 가지고서 인간의 영혼이나 신성을 시시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하면은, 분별을 놓고 그냥 삶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분별의 어느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열애장이나 불성이 그때는 병이 되어 있는 상태죠 초기에 부처님이 사제만 이야기해도 우리는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사제 가지고 이제 다시 사제라든가 하는 것이 분별의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 사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어 하는 행동양식이 돼야 되는데 행동양식은 어디 가버리고 없고 그 하나의 그, 부처님이 말한 법이라든가 무엇을 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의미가 상실돼가서또 다른 얘기가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뒷날 여래장도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날에는 열래장사상 불교가 아니할 때,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말을 할때여래장이라는걸 어떻게 이야기했을 것인가. 불성은 뭐라고 말했겠는가. 식은 뭐라고 말했겠는가 하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절정은 어디로 돌아가 있냐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대승 경전이 후기에 성립됐다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왔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서 어떻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대승 경전은 그 초기 경전의 말을 이런 시대가 오면은 사저부든 다른 어떤 것들이 이미 대상화되어 있는 그런 것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운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또 다시 반주하게 되면은 초기나 후기 불교 를 함께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시점 되겠지. 네. 네. 네. 살짝 이야기했아요 우리들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의 아리아식 가운데 연기적인 힘과 고정화된 분배 힘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잠들어 있었을 때는 전육식이 작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7식이나 8식이 지속적으로 자기의 복제를 계속해 나가듯이 이 제8식의 전체적인 동시 흐름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흐름 속에서 분별이 같이 동반되어 있고, 붙여 동반되어 있는 거죠. 다음 층의 음? 윤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에, 윤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후기에 가서 이제 윤회를 이야기할 때아리아식을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아까 말한 사자만 이야기해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가면 이제 그 문제와 붙임이 되는 거예요. 왜 중생이었는데 청정본연이었는데 산화되이나왔느냐 하는 문제가 이중으로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기라고 하는 말이 아리아식이 제8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기 속에는 이미 우리 중생의 어바하고 연기하고 같이 하고 흘러가고 있거든요 속에 있어서 연기라는 말 속에도 이미 그와 같은 게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을 어디 가버리고 없고 또다시 이제 그런 것 자체가 마치 분별의 대상으로 됐었을 때 또다시 이제 연기라는 말 대신에 아리아시 연기라는 말 대신에 공뭐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한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떨어내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럼 연기 속에 분별이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이름 붙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름을 아리아시가 붙이잖아요. 연기 속에 분별이 들어있죠 말할 때는 이 연기라고 하는 장면은, 원생명의 장면은, 우리한테 문제가 하는 거 없는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로부터 네. 관계없는 거고. 고의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분별의 장면이죠. 3세 6추는 뭘 하냐면,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별을. 업식부터 시작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 종자죠. 여기서 말하는 종자하고. 이 종자가 분별과 들 소분별의 내용이 그러니까, 업은 내용이 뭐냐면은, 분별과 소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업식이 순간에 무슨 것만 하면은 전상과 현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소분능분별과 소분별로 나눠진 거거든요. 이때 삼세육추는 분별을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12 연기가 두 가지로 이야기되죠 하나는 환멸문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순, 뭡니까? 순간과 역간 있죠. 순간에, 12 연간의 순간은 분별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고, 역간은 연기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내용이 서로 다르죠. 순간 쪽으로 오면은 무명을, 무명은 뭐냐 면은 분별입니다. 분별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경향성의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명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생이라든가 식은 뭘 의미하냐면 그 3세 6주에서 말하는 분별이 현행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 걸 하면 은 역관은 그와 같은 분별로부터 우리 자신을 원익시키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분별은 떨어져 나가고 연기적 실상이 나오려고 하는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쪽 이야기는 분별 어부 이야기, 역관쪽 이야기는 우리 생명의 장이 드러나는 이야기 서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아니, 저, 예. 그 예, 예, 이라고할동일하다니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까 말했던 연기도 담고 있고 분별도 같이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통적으로 유식은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청정시키고 하나는 여모식이라고 일체유심조라고 할때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 시? 마음을 이야기할 때도 청정심이 있고 불청정심이 있는데 원래 일체유심조라고 함경이 써져 그뭐 십지경이 거기 나오는 그 유심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모심을 말합니다. 여모심 그래서 이때 일체유심조 여모심 할때 일체라고 하는 말은 온 생명이 도면 은 사실상 일체가 온 생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로 분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낱낱 하나하나로 나눠지라는 의미는 일중일체라고 하는 의미로서만 쓰여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체만 갖고 되면 은 무엇이냐 면은 애국과 소에 대한 여모의 의미로서에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초기의 일체유심조라는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가면 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의미가 청정도 같은데 이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때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선수행을 통해서 또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됐을때 모든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고정화된 일체냐 아니면 변화 속에서의 일체냐 이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서 후기 오면 올수록 오히려 변화 와흐름쪽으로 유심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기 경전에서는 이 유심이라고 하는 말이 여모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일체, 분별된 일체라고 하는 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여모인 분별에 의해서만 나누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 모든 것은 대상이 없이는 인식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없이 그 다음에 대상이 없이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도 우리가 인식의 대상으로 된다이 말입니다. 과거도 미래나 그러나 이 과거나 미래가 인식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두중 그러면 이때이 의의 대상으할때이거 뭐라냐면 의제 뭐냐면 삼계유신 법체항유 뭐삼계실류삼세실류 하는 말이 있죠 그 법체항유나 삼세실류를 나누는 거 보면 어디에 들어있냐면 유의법 속에 들어있습니다 유의법 속에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추상하는 삼세나그 다음에 일체 모든 법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 할때이 실체 법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법 체의 내용은 5의 85법에서 나눠지거든요. 구사론 같은 데서는. 5의 75법에서 나눠지는 이 법체는 무이법은 사실상 유이법을 상대했을 때무이법이라는 말을 쓸수 있지 유이법을 상대하지 않은 무이법 자체가 이미 야양이될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법체는 어디에 들었냐면 유이법 속에 들여있습니다. 유이법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대로 인위적인 구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구상력입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영적 식이 아니고, 아까 말한 고정화된 식, 이 말은 뭐라면 구성력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구성력. 식이라는 말 자체가 구성력이라는 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의 일, 유의법인 일체를 구성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세신류라, 어, 법체 항에 의 있을 때삼체나 법체 의미는 의 유입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유입법은 시계에 의한 구성력, 구성력에 의해서 만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대상으로서 과거나 미래는 실체한다.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연기적 실상에서 어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법체로 하면은 모든 것을 떠난 어떤 궁극적인 실체라고 생각하는데. 구사로서는 그 전혀 그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입법으로서의 법이고 유입법으로서 의 삼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에 의한 구성력에 의해서 실크시된 과거나 미래는 우리가 의에 의해서 대상으로 된다 이 말. 그렇게 본 것입니다. 예, 네. <웃음> 모념이라고 했을 때 이제. 무념과 염이 상대됩니다 우선 <웃음>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팔종도에서 정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이 됩니다 염이란 파자로 해보면 금시입니다 지금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 속에 언제나 떠올린 마음이다 생각 속에 마다 떠올리는 마음 그래서 염이라는 것 생각에 떠오른 마음이라고 모든 것은 암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생각은 곧 암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기도 모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 암을 지속시켜야 합니다. 염이라고 하는 말은 초, 초기에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떠오르면 떠오른지를 알고 있다. 그게 금심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수행 과정이기 때문에 아는 주관과 아는 대상으로 분명히 나눠져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내가 지금 배가 부르는 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줄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시켜 가다 보면 은이여하이 아는 것과 알려지는 대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무념이라고 요니요 무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원 생명의 맛을 보시작 합니다. 염을 통해서 무엇에 이르게 되느냐 면 무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근원에 있어서의 선수에 있어서 무념물계 그럼 선수의 선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념이라든가 무심을 야기하는데이 무념이나 무심은 우리가 염이라든가 심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단계 여기서 말하는 온 생명에 대한 이야기의 다른 표현이 됩니다 무념이란 말도 그렇고 무심이란 말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살심이 나오고 자비심이 나오겠느냐 그때 되면은 전에는 너가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읽히되어진 자나 일치되어진 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무념이 되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다스리지 않고 너, 나,가 일체되면 은 온전히 일체된 너 온전히 일체된 비 이렇게 나오 거예요. 그래서 무념이 되면 될수록 무심이 되면 될수록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동반대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무념이 되고 무심이 됐는데도 자비로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념을 통해 보고 있고 무심을 속여 있는 부른상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그분이 진실로 무념이나 무심에 이르렀다 하면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동반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책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열린 마음이고 열린 마음 속에서는 일체된 행동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만일 일체된 행동이 안 나와있으면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비는 여하튼 무념을 통해서 나오지만 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의도적인 자비가 무념을 통해서 나온 자비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무슨, 무슨 단계라냐면 수행에 있어서의 바탕을 쌓는 단계 자량이 상기라고 그근데 무념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무념이야말로 완전한 일체된 생명상이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진실로 자기 전 생명을 버쳐서 자하고 비할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무념이라니까. 관이라고 하는 말하고 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말은 손으로 본다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환자를, 환자를 간호할 때 손으로 이리 입히다 저리 입히다 하고 떠기기도 하죠. 그와 같이 자기 온몸으로 하는 걸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이와 같이 자기 온몸으로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속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해나가는 당제를 뭐라고 하냐면 관이라고 합니다.